첫 아담이 잠든 후 옆구리에서 신부가 나옵니다. 마지막 아담께서 십자가에서 잠드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후 신부인 교회가 나옵니다. 첫 아담이 신부인 하와를 사랑하여 신부로 인해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마지막 아담께서도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셔서 신부로 인해 죽음을 당하십니다. 첫 아담은 하나님보다 신부를 더 사랑하여 신부가 주는 선악과를 받아먹고 신부와 함께 죽었으나 마지막 아담께서는 선악과를 거절하시고 선악과를 먹은 신부의 죄를 대신 담당하사 신부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십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찬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만 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담이 자신이 살과 뼈인 하와를 돕는 배필로 삼은 것처럼 아들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아닌 아담으로 오셔서 아들 안에서 거듭난 아담을 신부로 삼으십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리 하심이 아니요어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리 하심이라 첫아담의 신부인 하와는 신랑을 망하게 했지만 마지막 아담의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돕는 배필로서 부활 변화를 통해 개명의 진실함을 증명하고 사탄을 멸망시키실 신랑의 길을 예비합니다 돕는 배필은 신랑의 일을 돕는 자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창조를 완성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로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돕는 배필인 교회도 창조를 완성하는 일을 합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오셔서 교회를 신보로 삼으시고 교회를 통해 창조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천 열매가 되셨도다. 교회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따라 죄를 이기고 부활 변화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냐. 계명을 지키는 자만 부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부의 부활 변화는 계명의 진실함을 증명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마들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영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개명의 진실함을 확인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더 이상 오해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에게 남아있는 범죄의 가능성이 소멸되어 천사들이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회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천사들의 자유의지가 완성되면,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심판하시고, 피계에서 죄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불못에 태우십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